어디 가시나요? 어. 명동 갑니다. 명동 명동 상황이 지금 어떤지 중국인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아니면 계속 오고 있는지 지방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저희 구독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명동 가서 한번 찍고 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 제가 이제 노년동 골목이 곱창 골목이 됐다고. 한 곱창집이 한 15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곱창집 중에 두 군데가 알고 봤더니 건물주가 하네요. 월세를 내놨는데 나가질 않아. 월세를 낮추자니 건물값이 떨어져. 그래서 건물주 본인들이 직접 이제 곱창집을 두 군데를 한것 같아요. 근데 한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하고 지금 문 닫았습니다. 한달 정도 운영을 하고 건물주가 문을 바로 닫았고 30평 정도 되는데 월세가 2천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주가 사실 월세는 조금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세입자들한테 못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깎아줬어요 월세 2천을 근데 본인들이 안 나가니까 결국엔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손들고 지금 나갔다고 하네요 그럼 월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차 타고 어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바로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마스크 떨어졌다고 사로 보냈더니 마스크가 이제 마트 뭐 이제 하다못해 뭐 다이소 이런 데도 다 품절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에는 한 명당 하나씩밖에 대공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인터넷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대량 주문 자체를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마스크 구하기 하늘별 따기입니다 지금 거의 다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약국가서살려고 하니까 한 10개에 한 12만 원 달라고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나머지는 다 팔렸고 비싼 것만 몇개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터지자마자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시켰어요 초반에는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100개 200개씩 막 사왔는데 지금은 아예 없답니다 설 연휴 시작하자마자 홍대를 갔었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홍대가 아주 거의 뭐한 7, 80%가 중국인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터지고 막 우한 지역을 폐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 연휴 첫날이었으니까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감정은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뭐. 그럴리야 있겠어 하지만 그래도 밥먹는 곳이 었고 그리고 너무 밀폐되어 있는 지역에 거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라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저희도 빨리 먹고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여행 오는 거는 아마 막아놨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근데 명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국인들이 많은지 아니면 명동은 지금 가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도 위축이 되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타격이 많이 되겠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배달음식은 또될거예요 왜냐 집에서 시켜먹기만 할거고 모임도 안가지면서 거의 다 집으로 먼저 들어가실것 같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지금 이용을 안하고 계세요 왜냐 사람 많은데 안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가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차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추후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공장을 안 돌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미세먼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나아요 미세먼지가 이게 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7월까지 가버리면 은 완전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손쓸 방법도 없고 경찰 인력도 뭐 동원할 수 없을 거고 군 부대도 이제 움직이기 힘들어질 거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영업 유튜버기 이 때문에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지만 경제 흐름을 자영업자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쪽 지날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차가 엄청 많지 일단 옆에 보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지금은 중국 관광객들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어. 외곽쪽이라서 그런지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 아 어, 그래도 많네 지금 지금 시간이 2시쯤 된 상황인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겉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없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여요 평상시보다는 덜 보이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차 주차를 해야 되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쪽 거리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이제 마스크는 다 착용을 했네요 중국인들이고 다 중국인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거의 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 안 착용한 사람들도 꽤 보입니다 자 일단 주차부터 하겠습니다 참 유튜브를 하니까 댓글에 대한 노이로제가 들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PD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이제 나가면은 명동 거리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아요. 그래도. 지금 2시인데. 2시에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관광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명동이라서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길거리 음식도 굉장히 타격이 많이 심할 것 같아요. 그제? 아, 길거리 음식이 굉장 심하죠. 음. 식당보다. 음. 밖에서 먹는 것보다. 어, 바깥에 이제 말하다가 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노점 음식 자체가 제일 음. 심하겠죠. 지금 아무래도 심할 것 같아 노동을. 그래도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이 꽤 있어. 야. 그래도 명동이네. 야이 사람 많은 거 봐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꽤 많아. 진짜 일본 사람들. 근데 마스크는 거의 대부분 많이 꼈어요 마스크를 안낀 사람도 꽤 많은데 그래도 아 역시 명동은 명동인가 봅니다 여기도 싼거요 엄마 좀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마스크를 안낀그 관광객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마스크를 끼긴 했는데 한 제가 평상시 명동 이시간이 왔을 때그 유동 인구를 봤을 때는 한한 한 30% 정도는 빠진, 빠진 것 같아요 30% 정도 근데 거의 70%는 빠지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생각보다 는꽤 많아요 저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명동은 명동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비어있는 상가들도 꽤 있고 어 나름 뭐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가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저 자 안쪽으로 이제 메인거리 여행거리로 한번 가보시죠 어이씨 중국사람들 그냥 말 많이 하는데 지금 마스크 안핀 사람들도 꽤 많네 한 <웃음> 평상시 한 100%라면 은 오늘은 한 70%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70% 중에 60%는 중국인들입니다 이 시간이면 노년동 거리는 초토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다 관광객들 이동 인구가 그래도 많긴 해요, 확실히. 야, 아까 저기 앞쪽에는 SBS가 촬영하고, 여기는 채널A가 촬영하고 있고, <웃음> 우리만 촬영하는 게 아니네. <웃음> 이럴 때뭐다 궁금하시겠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여기도 거의 뭐다 관광객입니다. 네. 뭐 썩어도 둔치라고 명동은 명동이네요. <웃음> 낮 2시에 사람 많은 거 보니. 근데 설 전날 제가 홍대 갔을 때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날은 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지 않을 때니까 그리고 경각심이 덜했을 때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겠죠 그, 그날이 더 많았겠죠 뭐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의 마스크를 썼다는 것밖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진짜. 야 진짜. 더하고또 하나 상품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신 분들도 꽤 있네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웃음> 얼마 안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이제 내가 숨을 참아서 그럴까보다 마스크 마스크 어, 어느 년 중에 지나가면 접착할까봐 숨을 참어아 아, 힘드네 <웃음> 자 명동을 제가 한번 돌아 봤는데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많이 빠진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 낮 2시에 비해서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 중에 또 90%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마스크를 거의 한 70-80% 이상은 끼고 다니는 상황이고 경각심이 아직까지는 조금 여기는 좀덜한 거는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막 확산이 되는 시점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움츠려 들겠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명동 상황을 한번 제가 보여 드렸고 추후에 또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다시 나와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광수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